안녕하세요. 코델리아입니다. 된장찌개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아주 쉽고 빠르게 한번 끓여 볼게요. 저는 주로 쿠팡에서 장을 봅니다. 공산품은 로켓 배송으로, 신성식품은 로켓 토레쉬로 일정 금액만 채우면 오늘 주문한 제품이 바로 내일 저희 집에 배송이 됩니다. 오늘 끓이는 된장찌개는 바로 밀키트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끓여 볼 건데요. 어, 구매한 제품은 프레시지의 고깃집 된장찌개 입니다. 밀키트는 외식이나 배달음식 보다 저렴하면서 건강한 식사를 할수있고요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는 불필요한 재료 낭비를 막고 다양한 음식을 집에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요리 입문자분들께 정말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밀키트를 이용해서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보고 아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면 되는구나 하는 경험을 쌓은 후에 된장찌개 재료를 직접 준비해서 한번 끓여보는 겁니다 준비 재료는 로 프레시지 고깃집 된장찌개 한 세트와 도마와 칼 냄비, 물 250ml가 필요합니다. 밀키트와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두부, 야채팩, 된장찌개 소스, 소고기 양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는 키친 타올로 한번 잘 닦아주시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도마를 이용해서 칼로 썰어주면 도마 세척이 소고기 기름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니까 가위로 잘라주세요. 야채는 따로 씻지 않고 바로 조리했습니다. 두부는 조금 작게 잘라주시고요. 그래야지 간이 쏙쏙 잘 배입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끓여도 되지만 조금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소고기를 한번 볶은 후에 재료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줄겁니다. 약불에서 소고기를 넣고요. 소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도록 볶아줍니다. 고기가 어느정도 볶아지면물 250ml를 부어주고 남아있는 재료들을 다 넣어줍니다. 된장찌개 소스는 남김이 없도록 쭉 짜줍니다 재료랑 소스를 잘 섞은 뒤에 뚜껑을 덮고 센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보글보글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됐고요 제가 된장찌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달걀후라이를 해서 된장과 같이 비벼 먹습니다 보글보글잘 끓여낸 된장찌개에 달걀은 반숙으로 익혀주시고 요 여기에 참기름을 또르르 떨어뜨려서 쓱쓱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다른 반찬 필요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꼭 드셔보세요. 프레시지 고기집 된장찌개에 야채와 고기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끓여냈을때 정말 맛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두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된장찌개를 또 주문해서 끓인다면 두부는 반만 넣고 반은 물기를 쪽 빼서 두부구이를 해먹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반찬 한개가 더 생기죠 저의 주관적인 평가를 메모로 남겨볼게요 글을 읽고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